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오버워치2에 대한 정보가 한국시간으로 2월 20일날 진행된 블리즈컨에서 새롭게 공개되었는데요 이번 블리즈컨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오버워치2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게임이 제작되었는지 개발자들의 코멘트로 38분이라는 긴 영상을 공개하였는데 이런거 저런거 다 쳐내고 포인트만 집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번째는 여러 캐릭터들에 대한 변경점을 가장 먼저 소개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스킬셋의 변경과 사운드 이펙트의 개선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라이너르트만 자세히 소개가 되었는데 이 스킬인 화염강타가 2회 충전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프트 스킬인 돌진에 캔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 돌진을 쓰고 적진 한가운데로 진입하여 궁극기인 대지분쇄를 사용하는 등 택티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밖에 탱커들은 밀어내는 스킬들의 저항이 생기며 라인하르트의 변경점과 비슷하게 스킬셋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방벽닫기에서 벗어나 호전적인 포지션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격군은 기본적으로 이동속도 향상으로 빠른 침투를, 힐러군은 일정시간 이상 피격당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체력이 회복되는 등각 역할군에 맞는 특성을 부여하도록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총격 사운드는 기존의 카툰스러움을 벗어나 총기를 이용한 녹음을 통해 좀더 묵직한 사운드로 변경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총기 사운드를 개선하였는데 일단 제대로 안 들려주고 계속 코멘트를 섞어 잘 들리지는 않지만 크게 체감이 되는 사운드들을 비교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The way the gun feels in your hands. you could feel the ammo running out as you're getting lower on the clip. And there's a lot of subtle little tweaks w e h i n d the chamber. And there's a lot of subtle little tweaks we have. Neville Farah was based on a rocket launcher. Neville Farah was based on a rocket launcher. Through the sand more clearly. Widowmaker is clearly like kind of the sniper. We thought Widowmaker is clearly like kind of the sniper. We thought. Different hero mission types. Different hero mission types. Now we're sporting outdoor, urban outdoor, warehouse tails, tight, small rooms. t h a t extra i t every single shot out of the chamber. 두번째는 대대적인 PVE와 맵의 변경점입니다 본인들의 말에 따르면 미션은 반복적이고 지루하지 않도록 선멸 수레, 폭탄 제거, 보물찾기, 디펜스 등 수백가지의 임무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등장하는 신규 맵은 물론 기존의 맵에서 새로운 지역이 열리는 등 다양한 전장의 모습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게임의 분위기를 더해줄 새로운 날씨 시스템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게임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화창한 날씨지만 맵에 따라 모래폭풍이나 눈보라가 몰아치며 낮과 밤과 같이 시간에 따른 변화도 추가하여 다양한 플레이 경험을 선사시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이용하는 것도 염려해두었다고 하네요. 새롭게 등장한 수많은 미션과 함께 오버워치의 적대 세력인 널 섹터의 종류를 대폭 늘렸다고 합니다. 플레이어에게 접근해 자폭을 하는 브리처부터 레포드2의 스모커와 비슷하게 적들을 끌어당기는 풀러 거대한 포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가포 등등 여러 종류의 적들을 추가시켰는데요 이 적들을 타격할 때 발생하는 물리력을 다양하게 만들어 좀더 액티브한 플레이를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다리 몸통의 특정 부위를 타격할 때마다 해당 부위가 파괴되는 부위 파괴와 비슷한 시스템도 도입하였고 강한 타격을 받은 적은 멀리 날아가는 물리력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날아가는 방식이 아닌 다른 적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오버워치2의 가장 큰 변경점인 특성과 레벨 시스템입니다 pvp 기반인 오버워치1과는 달리 pve가 중점인 오버워치2에서는 영웅들의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 공개했던 모습에서 더 진화하여 마치 rpg에서 스킬티를 찍듯이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서 다양한 특성을 찍을 수 있게 더더욱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솔저의힐 장판이 몸에 붙거나 적을 밀어내고 메르시가 포격으로 적을 공격하며 멀리 떨어져있는 아군을 소환하거나 여러 명의 아군을 한 번에 소환하고 정크렛은 전기 함정을 설치하고 윈스턴은 차징 전류를 발사하고 라이하르트가 얼음 강타나 대지 분쇄를 360도로 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자잘한 정보들은 신규 영웅 소전 추가, 새로운 맵 추가, 영웅들의 외형 변경, 스토리 캠페인의 추가 등으로 이번 소식을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거지로 세줄 요약을 해보자면 1. 영웅 및 총기 사운드 개편 2. PV 시스템 대폭 개편 및널 섹터 대거 추가 전장 날씨 추가 3. 특성 시스템 세분화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번 오버워치2는 부족했던 스토리 부분을 보완하고 pvp의 고질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 고자 pve의 비율을 올렸으며 이에 따라 영웅 특성 스토리 캠페인과 영웅끼리의 상호작용 추가 등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전달할 수 없던 많은 점들을 좀더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 반응을 종합해보면 뿌려놓은 똥때문에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이거저거 뜯어고친건 많아서 좀 기대됨 그래서 출시는 언제함 과 같은 꽤나 호의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옵치는 오버워치 1에 대한 아무런 소식이 없이 지나가자 민심이 떡락해버린 걸볼수 있죠 게임 출시일을 끝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버워치 1의 처참한 실패를 발판 삼아 내부부터 싹 대공사를 펼치고 있는 오버워치 2 개인적인 감상으론 그래도 꽤나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고 개인적으로 택티컬 FPS를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 바뀐 총기 사운드 때문인지 조금 기대감이 차오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오버워치2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블리자드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줄 수 있는 작품이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